아 난투가 없어! 난투가 없어! 아 난투가 없어요 전사선수 난투가 없어요 아나가 존네 키워 스텔라로 난투를 갖다 버린다면? 아나가운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난투를 찾았지만 난투를 버리게 하는 용의 보물로 스텔라를 찾았대 이 게임을 내가 진기용이. 어떻게 이해해야 돼 기상대방니까잘 하지 말자 어? 그만하자 이거 이거 민들아 안되겠다 이거 아니 얼리고 마.. 만화요리 낼라그랬어 아니 얼리고 주문 2개 쓴다 만화요리 아 조색 아! 아! 아! <웃음> 저게 만리를 줄여서 나 게임 지는거냐? 진짜 싫어하냐 님들아? 그렇게 게임이 섭섭하진 않겠죠 아무리 그래도 얘가 걸어준다고? I'm not s c e a m i g 님들아 하수이니 다른 것도 있는데 말리가 줄었겠지 잘서 <웃음> 이거는 정리를 하는데 일단 힐 하고 해야겠죠? 해가꽉 찼으니까 상대구에다 쓰는 가능성이 없다 내가 빨래어서빨래 아우 이겼다 알투리스 세게 쓰겠다고 이거 이렇게 할인다고? 여긴 죽었어요 안 죽었는데? 1 5데와 이거 플러스 플러스 안 됐으면은 저거였네. 아! 아! 아, 아! 아 이건 진짜 근데 시, 실력이다. 부정 분노 타협 불수용. 너의 생각을 보여봐. 너의 생각을 보여봐. 역시 그랜드 마스터. 역시 그랜드 마스터. 다나 야, 이새끼야, 폭파 뽑아라! 이이 폭파이, 폭파이, 폭파이, 라폭탄이다파이폭파지폭파지폭폭 이게 킬각이야! 야만 보더라! 아 진짜 킬각도 못 보냐? 와.